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담이천여보사입니다 선생님은 네. 혼자 살 팔자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죠 어떤 사람들이 좀 혼자 살 팔자예요? 키가 센 여자들 아센 음. 여자들 또, 또 있나요? 또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아 그런 사람들은 음.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사람은 네. 과연 네. 이 사람, 혼자 살아야 되는 네. 사람인지 <웃음> 한번 <웃음> <웃음> 봐주세요. 뭔 소리예요? 네, 불러드릴게요. 네. 여자분이시고요. 네. d o t 이 여자 보데막 깝깝하다 깝깝해 왜요? 숨통이 막힌다 숨통이 막혀 아 그정도로 그 숨이 막혀요 이 여자 팔자가 진짜 기구한 사주네 <웃음> <웃음> 진짜 아그정도 이런 사주 처음 봐 나는 아 진짜요? 응. 아, 어떤 쪽에 지금 조금 기구한 여, 이 사람은 아까 PD님 이러잖아 왜 혼자 사냐고 아까 물어봤잖아 나한테. 혼자 살팔자냐 팔자냐고 네. 이 사람이 혼자 살 팔자고만 아 그래요? 네 혼자서 해버요 <웃음> 아니 이 사람같은게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이때까지 남자 만나면 네. 다 끼가 남자들 끼가 많은 사람들만 이렇게 만나고 어떻게 보면 이용 아닌 이용을 당한거지 어 그래요? 어, 그래서 몸주고 마음주고 네, 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 굉장히 그런 심적으로 네. 여기 화가 많아요 뼈 화가 화가 나다고. 화가 왜많을까 우리 같이 밀어이 사람 보는막 화가 나고 천불이 네. 나고 네. 그이 그러니까 네. 사람 느낌이 그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운이겠지. 오. 숨이 막혀 답답해. 자꾸 이게 잠기거든. 오. 이게 자꾸 잠기 있는데 네. 이 사람 사주가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음. 어. 많이 외롭고 고독하고 굉장히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음, 선생님이 아무튼 이 혼자서의 팔자라고 음, 하셨는데 음. 그럼 남자복이 없는 거예요? 남자복이 없죠, 이 사주는. 아, 왜냐면 혼자서 살아야, 돼 아. 남편의 그늘이 없는 사주인데 아, 네. 거기다가 어, 남자를 갖다, 남자, 남편의 덕이 없는데 네. 남편이 네, 네, 네. 제대로 들어온 사람이 안 들어오지 어... 제대로 된 사람은 차고 들어와야 되는데 네네. 안 들어오지 이 사람은 아 그래요? 응. 그래서 혼자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 혼자 살아야 편한 사주 <웃음> 어. 혹시 만약에 응. 그 결혼을 어. 하면요? 결혼하면 1부 종사 못해요, 2부 종사 못해요, 3부 종사 못해요, 그... 4부 종사, 5부 종사 어떻게 할 거야 결혼해서 마음에 병드는 것보다 빨리 이렇게 혼자서 자립해서 나간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차라리 이런 사주들은 네. 혼자 살면 돈을 많이 벌어 재물이 아, 있어. 오히려 오이, 오 차라리 사업을 하든지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데 네네. 남편 덕으로 살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사주들은 그러다 <웃음> 보니까 남편이 바람을 나든지 돈을 네. 속세기든지 뭐 이렇게 이 사람이 속을 속 속아내를 해야 되는 말이야. 아 진짜 음. 이분은 문제가. 응? 문제가 없어요 이분은? 이분은 문제가 없긴 왜 없겠어 <웃음> 이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자궁에 어떻게 보면 살이 있다고 봐요 어,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어, 우리가 보면 이제 자궁에 빛이 있는 사람이 있고 네. 자궁에 자궁 살이라고 해요 네. 자, 네. 자궁에 살이 있으면 이렇게 남자들이 바람이 난다든지 아니면 남한남자고 오래 살수 없지 아 진짜? 어, 그래서 이렇게 살도 있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고독살이 원래 이렇게 외로운 살이 있어 이 사주에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있어도 외롭고 네. 자식이 있어도 외로운 사주야 이분의 인생을 보면 초년은 중년은 말년으로 나누면 언제가 초년은 그래도 괜찮게 살았던 것 같아요 사, 초년에서 30대로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괜찮아 난, 나 괜찮다가 네. 이제 중년으로 넘어가고 말년으로 가면서 이 사주는 굉장히 힘들지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사주가 멈춰있는 것 같거든요 음. 동사사망이꽉 막혀서 금전도 없어라 아오. 어떻게 보면 이 사주가 어, 몸수도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들어오는데 뭐 몸에 뭐 그런 거 칼대고 이랬다는 소리는 안 해요 오, 확인을 해볼게. 아, 그 오는 확인을 해볼게요 몸에 칼도 흉을 가져야 되고 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울증 아니 우울증도 와야 되고 자살 안하고 사는게 천만다행이다 그래 오. 용하다 그래 오. 자식들도 있어요? 지금 이한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나이 때문에 뭐 자식이 있지 않을까 뭐 한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칼은 성형을 했네요 성형? <웃음> 최근에 한거 같은데? 최근에? 올해 수전은 굉장히 힘든 수, 수예요.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도 조금 힘든 수지. 어... 운이 멈췄죠. 어떻게 보면. 어... 이 분이 본인이 만들어서 멈춘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주가 있잖아요. 네네. 초년에 좋은 사람, 중년에, 반년에 좋은 사람 있잖아요. 네네. 이 사람은 초년하고 중년, 한 40대 중반에 꺾여버려. 음... 그래서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없어. 아, 없어요? 어. 앞으로도? 앞으로도. 어... 근데 지금 뭔가 본인이 하려고 발부능을 친다고 하지만은 어... 운기 자체로는 가라앉는 운이죠. 아 진짜? 응. 어, 참... 이것도 지금 막쭉 내려가죠. 이거. 어, 그러네. 아까보다는 어... 진짜 확실히. 쭉쭉, 내려, 쭉쭉 내려가. 말년에는 이 사람이 힘들지. 아그 응. 힘들면은 쭉쭉 더 네. 내려가고 그런거구나. 알겠습니다. 자 이분 누군지 알려드리고 네. 질문 좀 해볼게요 좀 네. 더. 근데 모르실 저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뭐든. <웃음> 예전에 좀잘 나갔던 이상아 씨라고 음. 이렇게 생기셨대요. 네. 옛날에는 되게 잘 나갔었나봐요 딱 데뷔하자마자는 필링트인가? 저 사람이 예 네. 그런거 같아요 막 옛날에 뭐 CF 음. 이런거 찍고 막 그런 옛날에 한그 뭐 김이사? 김의, 이정도 어, 이 톱스타인는가 그, 그런거 그, 그런 같아요 하이틴스타? 옛날에 어, 뭐그 얘기하면 아무튼 그랬는데 이 분이 이혼을 세번이나 했더니 근데 이 사주가 그래 굉장히 센 사주야 어, 무당하면 잘하는데 <웃음> 아, 이분이요, <웃음> 이분요? 응. 그럼 뭔가 좀 기운이, 신기운이. 어, 좀... 오... 그럼 기운 때문에 이렇게 기운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아, 우리 부당대도 못살잖아 남편하고. 오... 거의 이혼하고 살든지, 일부종사, 이부종사, 삼부종사 못 하잖아. 그래도. 오... 그러니까 이 사람 사주에도 그런 게 있, 있으니까 오... 끼가 있으니까 연애를 하는 거고. 연예인 사주가 무당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오. 근데 이 사람도 그런 끼가 많지. 이분이 두 번째 결혼한 사람 있는데 나중에 이분 인터뷰를 보니까 그 사람은 진짜 돈 때문에 한건 맞대요. 음. 자기 그러니까 돈 아니면 뭐 바람 아니면 뭐 그런 거죠. 자기 가 한번 편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요 그래서 금전이 좀 없는 편이에요. 이분은 이 지금 돈 있던 거 마저도 다 까먹었죠. 아 진짜? 어, 많이 까먹었지 어... 그래서 이 사람 사주는 금전이 초년에는 있어요 근데 말년에 음... 음... 다 까먹는 그런 운이지 그러니까 초년에 좋은뭐에 말년이 안 좋으면 폐지도 죽고 그러잖아 네. 할머니들 네. 네. 그렇게 조금 초년보다 말년이 조금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사주지 음... 이분 앞으로 남자는 만날까 만날까요? <웃음> 만나긴 만나겠지 외로움이 많으니까 그 아. 사주가 근데 남자를 만나도 결혼 안하고 그냥 연애만 했으면 좋겠어 아 연애만? 어, 연애만 결혼을... 결혼하고 카메라를... 또 이혼해야 돼어저 <웃음> 저 사람이 성격이 아 그래요? 보통 성질은 아니야 예민하고 피곤한 성격이고 네네 자기가 자기 살을 깎아먹는 그런 저기지 아 진짜... 아니 근데 한세번 이혼하면은 또 한번더.. 나 같으면 들어와서 안하겠어 <웃음> 안해 안해 그냥 혼자 살지 더럽고 치사해서 안해 아 진짜로 응. 활동은, 활동도 그면 못하겠네요 활동도 내가 볼때는 거의 끝물이라고 봐야돼 아, 아.. 이렇게 진짜 세번이나 이혼하신 분이 또 연애를 할수 있을지도 의문이긴 하네요 또 잘해주면 또 만나겠지 <웃음> <웃음> 한번 방하면 다른사람들은 안하잖아 근데 네네네. 이 사람은 뭔가 외로움이 그런 게 있으니까 자꾸 네네네. 거기에 갈고를 하는 거지. 어... 그 이분 자녀분이 응. 이분한테 그랬대요. 나는 진짜 엄마처럼 안살 거라고. <웃음> <웃음> 나도 그럴 것 같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자식, 만약에 내가 세번 이혼을 하면 그런 소리 들어도 쌀것 같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어... 자식들한테 보는 것도 미안하고. 어... 앞으로 이분 좀 조심해야 될 그래도 좀잘 지낼 수 있게 좀 조심해야 될게한 마디 어, 저분 같은 경우는 조금 건강도 지금 안 좋은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귀가 얇아요 음. 그래서 자꾸 누군가가 뭘 해보자 투자하자 네. 뭐 해달라 네네. 그런 제의가 들어와도 네. 안 하셔야 돼요. 금전의 손재가 계속 따르기 때문에. 네네네. 음. 아... 그, 그것만 그 조심하면 돼요 네네. 아... 이렇게 세번세번 세번 이혼한 손님이 있었어요, <웃음> 선생님? 있죠. 아, 그런 음, 사람이 있어요? 있어 실제? 있었어요. 아, 그래요? 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 궁금해서요, 그런 분들은? 또... 남자! 이 사람하고 괜찮나? 안괜찮나? 또, 또 해요? 그러면? 또! <웃음> 세 번, 세 번이 뭐야, 네번 <웃음> 해가지고 또 어... 이혼하고 또 하고 이혼하고 얼마 서못 살고 또 이혼하고 몇번 해가지고 안. 그때도 그 분도 한 오십 몇 살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세번 이혼을 했는데 한, 한 번은 죽었고 네첫본 남편은 죽었고 사고로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했는데 또또 또 그러고 나 음... 아, 이혼보다 세 명이 죽었구나. 세 명이. 어 진짜 그렇구나. 만나는 남, 남자마다 죽었구나. 그리고 네 번째 그 저기를 한 거지. 근데 그 사람하고 이혼한 거지. 세 명이 죽었구나 세 명이. 그, 그런 사람들은 자궁이 살이 있어서 그래. 어, 진짜 불안해하게. 아니. 네 번을 결혼할 수도 있구나 네번 했는데 세명다 죽었어 사고로 가든지 뭐 이렇게 어. 해서 그거는 그분의 운이 안 좋은 거예요 운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남 자궁새를 우리 자 쓰면 서방 잡아먹으려고 니라 할머니들이 옛날에 그러잖아요 네. 팔자가 세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조금 살풀이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